네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오스고요 이오스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내국인들한테 인기있는 인기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업비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7125원 정도에 있네요 기본차트에서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일주일봉 일주일봉으로 봤을 때 이때가 2000 이게 이때 4월이네. 여기가 밖에 없네. 25,000원 유스 이거는 잠깐만요. 비성비성 기준으로는 25,000원 2018년 5월달 이때가 제일 비쌌을 땐가 보네요. 2000 국내 원화 차트에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다가 현재 가장 싸게 내려갔을 때는 1,7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갔었네요 그렇죠. 지금 로그 스케일 차트입니다. 비썸 차트고요. 주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원화, 원화 기준으로 주봉으로 펜이 어딨냐 펜을 꺼내놓고 보면 여기가 어디야? 25 ,000원. 25 ,000원. 여기 어디야 25,000원. 25,000원. 그리고, 이얼마큼이죠 여기가? 여기가 4,300원. 4,300원이 25,000원 찍기 전에는 제 저점이었어. 그리고 25,000원 찍고, 4,300원 깨지면서, 11월달쯤이었겠지, 뭐. 그렇죠? 비트코인 내려갈 때. 4,000. 여기, 오랫동안 가격 지키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6,000달러일 때. 이게, 8월부터 11월까지, 이 주봉이니까, 84일 정도, 한, 한세 달? 세달 가까이, 가격, 지키던 가격이, 5,000원에서 높은 가격 구간이 7,500원. 여기, 여기가 7,500원이에요, 여기가. 여기 7,500원, 7 5 여기가, 5,300원 5.3 5.3 5,100원 5,300원 아무튼 이 가격에서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고 수렴의 제일 끝가격은 얼마였냐면은 6,100원 6,100원 이었어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가격 구간이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수렴을 했잖아요. 끄트머리가 얼마냐면 어 7,500원 찍어보자. 제일 높은 가격 7,500원 또 제일 낮은 가격이 5,000원 5,000...5,020원? 0뭐 뭐 그러네 5,000원 그래요. 이렇게 수렴했었고 제일 끝가격은 6,170원 6,170원에서 깨지면서 맛이 갔습니다. 내가 그러고서 맛이 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바닥 찍었던 작년 12월 달, 3100원, 3100달러 찍었을 때, 1745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엄청 오른 거지. 이 정도면.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500% 오른 거예요. 500%. 500%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봉상의 21주에, 21주 지시도 평균선. 어제 넘었냐? 이때, 이때, 2월달, 이렇게 못 넘다가, 짠! 하고 넘었던 게 3월 말쯤에, 3월쯤에 넘었었습니다. 이 주봉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어, 3월부터 5월, 5월까지 내리, 오르고, 그 다음에 6월부터 계속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500% 오른 거는 우리는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어. 500% 올랐던 는 그렇죠? <웃음>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이 밑에서. 그런데 이 위에서 샀거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으면, 에이, 아직도지. 하지만 많이 오르긴 올랐다. 이 평균 가격선을 넘, 넘은 거니까요. 여기 지키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여기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밟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 이 이야기입니다. 원화에요. 원화. 비썸비썸이고 빗썸. 지금 당장의 최고점은 만원좀 넘어요. 이거는 바이낸스 주봉입니다. 주봉. 두루두루 좀 살펴볼건데 이게 2018년도 3월 2018년도 3월달 그리고 어, 여기가 작년 바닥 찍었을 때, 1700원 찍었을 때에요. 2018년도 12월달 여기가 11월 빡개졌을 때 마찬가지로 수렴했습니다. 이렇게 수렴했고요 그리고 어, 여기 고점 찍었을 때가 여기 언제냐면은 4월 이때 비트코인 막 미친 것처럼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4,400 뚫으면서 4월 1일 만우절 이후에 이상한 기사 하나 썼, 떴었잖아요 만우절 기사 그리고선 우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도미너스들이 비트코인이 막다 잡아먹으니까,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차트가. 이게 뭐, 뭐예요? 차트. 형태로만 놓고 보면, 형태만 놓고 보면, 요거, 이제.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형성된 이, 이 라인,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맥 라인이죠? 중요한 가격선이 됐습니다. 어,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는 한 5,000 사토시 인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0 사토시. 주봉에서 5,000 사토시고 이게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부터 꼬리까지 하잖아요. 여기 이런데 저점. 최저점까지 하면 막 17% 막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일단, 그러면은, 일봉으로 한번 보면, 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제가 여기 또 주황색으로 요, 요선, 요선, 요선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요선을 제가 아마 주봉에서 체크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요. 요 캔들이었어요. 하나 더, 더 해보자. 요 위에, 위에 위에다가도. 색깔 바꿔서. 이번엔 핑크색으로. 요, 기 언제냐면은 2017년도 12월 달에 만들었던 이 캔들. 가격 구간이잖아요. 종가에요. 종가. 캔들의 종가. 은봉 캔들의 종가. 여기서도 종가. 안 깼어. 안 깼죠. 주봉에서. 안 깼어. 노란색. 여기도 안 깼어. 그러니까 한번 종가가 2017년 12월에도 달안 깨고 2018년 3월에도 안 깨고 종가는 주봉상 12월 최근에도 안 깨고 지금은 깼는데 올라갔습니다. 깨가지고 얘가 여길 깼단 말이에요. 최초로. 그래가지고, 아이, 뭐야. 그랬거든. 근데, 올라가고 있다. 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어? 올라가네. 해가 된 거예요.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가? 아이, 큰일 났나? 그랬는데, 다행이다.가 된 거예요. 다행이다.가 됐어. 그러면은 이 가격선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봉으로 같이 해서 보면 그 가격이 요 가격이고요. 그게 5,580입니다. 일단, 사토시 기준에서 5,580. 됐어요. 일봉에서는 그 밑에, 밑에도 지선들은 있어요. 근데 이 주봉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한 거니까, 4시간 짜들 한번 볼까? 그 가격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매시간 차트에서는 여기가 지지산, 요, 요선 지금 뚫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한 얼마나 올랐나? 바닥에서부터 약, 어우, 16% 정도 올랐습니다. 아까 핑크색 선, 기억하시죠? 핑크색 선, 아까 2017년도 12월 달 주봉에서 그 캔들의 시가, 몸통, 이렇게 음봉 캔들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클로즈가고 여기는 오픈가. 윗골리 있었고, 여기 가격이 핑크. 요이 녹이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봉 일봉으로 제가 화살표 녹색 화살표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보시면 녹색 화살표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그리고 이 가격이 어, 여기서부터 여기 100%라고 했을 때딱 38.2%에요. 대략 대략 얼추 잡아서 6,940 정도 됩니다. 45이 노란색 선 노란색 라인으로부터 보면 은약 24% 정도예요. 여기, 여기서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가격입니다. 이그 당시에 저항이 없고 지금 1차적으로 브레이크 걸릴 만한 가격이에요. 한 24% 정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지금 현재 반대 진행된다면 한 24%, 한 20% 내외로 상세 가능성이 지금 있는 차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기처럼요 이렇게요 희망으로 팍팍 굴려서 어, 이렇게 짠 이렇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가 또 쪼끔 가면 또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아닙니다 과거엔 그랬다 비슷해요 그 가격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반등은 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고서 계속 랠리를 이어갔어요. 여기서도 여기서는 좀 이렇게 통합을 했네. 수렴하고 1, 2, 3, 4, 5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장됐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이만큼에 대해서 확장레벨 확장레벨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꼭대기까지 딱하 161.8%, 161.8%의 확장 레벨이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여기 요기, 여기서 중요한 가격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좀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인데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리스크를 잡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15%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이건 일단 빛 사토시 마켓에서 비트코인 페어 차트에서는 그렇다. 우리가 원화로 투자한다고 하면 파동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페어 차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조정 중에 있다. 그러면 은 원화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은뭐 비트코인 페어 차트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에서보다는 수익률이나 상승률은 좀 적더라도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뭐, 뭐 가격이 멈추거나 반등을 진행 반등이 진행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차트가 뭐 지금 나쁜 차트가 아니니까. 일봉 차트에서 파동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렇게 있어봐. 첫 번째 상승파동을 1파동으로 본 거예요. 1파동으로 여기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2파동 나왔습니다. 1 나오고 2 나왔습니다. 그래서 3파동이 진행 중인데, 3파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익스텐션? 확장되잖아요. 161.8에서 어, 일반적인 확장 비율이 261.8이 가장 많은 비율인데 이보다 넘게 되는 진행되는 경우들이 아마 화폐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비트코인도 그렇고 1파동에서 2파동이 여기서 끝난 거니까요. 이렇게 재면 261.8%면은 어 여기서 3파가 끝났나? 이렇게 재봤더니 3파의 내부 파동이 약간 좀 어설퍼요. 내부파장 체크하는 게, 뭐, 1, 2, 이걸 1로 잡기도 그러고. 좀 이게 뭐야. 어설펴. 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3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또, 또, 결과적으로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난 것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한 400% 정도는 좀 진행이 된것 같은데. 그렇죠? 400% 넘게 확정이된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여기서 3이 끝난 게 아니라 3, 3 4, 내부 3파동에 3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파동은. 이, 이거는 더큰 거. 그 안에 내부 파동. 여기 있습니다. 동일 등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확장파동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될 건데 그 안에 내부 파동이 1, 2, 3, 4, 오 여기서 이제 5가 끝나는 거지. 1, 2, 3, 4, 5 지금 그럼 뭐다? 4파 조정 이후에 이 3파동의 내부 파동의 5파동을 취하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주봉상에 그러면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주봉상의 21일 지수이동 평균선 그렇죠? 지수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사토시 마켓에서 반등이 가능한 반등가능구역 워화차트에서는또104파동관점도 어, 살펴보면 조정 4파동 이후에 나오는 5파동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부분 그럼 매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확장레벨을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러면 은 어디가 반등 가능한 지지선인가 물론 패턴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씨, 누구는 이걸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야? 덧빠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아요. 뭐냐면 어, 이동평에서 이렇게 체크해보면 저는 이것도 좀 근거로 삼았어요. 얘가 100일짜리입니다. 100일짜리 맞을걸? 빠닥색이 그렇지, 여기, 지수, 지수 이동평에서 100일짜리, 100일짜리죠? 빨간색이? 검은색이 2 0 0일짜리예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여기, 여기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200일짜리. 검은색이, 빨간색이 100일짜리. 이건 21일짜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200일짜리가 저항으로 작용했던 걸 뚫고, 여기서 뚫었고, 그렇죠? 여기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게, 여기서 지금 현재 위치. 내려오더라도 이 가격 구간에서는 좀 매수 받아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종적으로 보통 4파동이 조정이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동일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헤드의 정도 패턴의 그 목표값이기도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요. 여기서 프로젝션 레벨로 ABCD 패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은 한 최대로 빠지면 5,700원 정도까지도 5,700원 정도까지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들은 됩니다. 매물대니까, 여기도. 도좀 그래서 계획을 좀잘 세워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제안을 해 드린다면, 음,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차적인 매수 한번 받아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여기서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차 매수. 약한 20, 30%. 내가 투자할 금액에. 그리고, 그 다음엔, 약한 6,000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면은 한 6,900원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6,920원. 6,000원 정도 인근에서는 또 2차, 2차 애트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는 좀 기다릴 것 같지 않고요. 이탈되고 나면은 조금 그렇긴 하거든. 그렇긴 해. 그럼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는 6,0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잡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 6,000원 정도 평단이한 6,000원, 2,300원, 6,300원 정도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밑으로 음, 아까 전에 100% 이제 빠지면은 한 10, 15% 정도까지는 내가 어, 15%, 10%, 15% 0 1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거는 약 1,300원에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에 여기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 100%가 넘어요. 그좀그 100% 넘는 건데 한 20% 내외로는 리스크를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생각해서 적은 리스크는 아니니까 이거 좀 참고해가지고 우선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이 파동보면 채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채널. 채널도 보면 보통 이렇게 1이랑 3이랑 1이랑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단 부분이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파동 시작되는 부분 아니면 은 제일 마지막 조정받는 조정받았던 마지막 부분 했을 때 이탈되죠. 정상적인 거예요. 조정 4파동은 이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음, 최초의 저점과, 이, 예, 여기 깨지 않으면 됩니다.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요. 이탈되는 3파동. 여기를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수이동평균선, 200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지켜줄 것이다. 일봉에서. 그 가격선이 약한 6,200원 정도 되는데, 6,000원 정도, 정도까지는 한번 매수 받아본다, 분할로. 지금 당장도 100일 지지지동평균의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다. 작년 말, 8월부터 11월 달까지 수렴했던 가격 구간을 최초 4월 달에 돌파하고, 확정은 5월 달에 돌파한 다음에, 이 돌파한 가격은 메이저 지지선으로 자유한 가능성이 높다.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탈하면 선절을 좀, 선전로 이렇게 하면 되죠, 참 목표는, 목표는, 어, 여기서의, 어, 확장 레벨을 좀 활용을 할 것이고요. 161.8%, 262.8%에 대한 확장 내부를 표행할 것이고, 이게 오파동 먹는 거고, 이게 3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좀더 조정, 그 다음에 또 오르는, 요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가격에서부터 되돌림, 전체 되돌림을 50%와 61.8%까지 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구에는 12,000원 초반 정도부터 15,000원 정도까지 매도구간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200원 정도의 뭐 평단이 잡힌다고 하면 한 90%에서 최대 한 150% 정도까지도 기대수익을 가지고 서 접근하는 거네 기간으로는 스윙이니까 9월까지는 볼것 같습니다 9월.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웃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가 고점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손절 안 나갔으면 좋겠어. 일단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맞지? 다 체크했지? 체크했어. 네. 이상입니다. 엑샤였습니다.